자 반갑습니다 아침에 아 오전에 우리가 천재를 한다고 계기 했고 천재란 무엇인가 천재란 무엇인가 천재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그지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이 강좌는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반 글자 있을 수도 있어요. 글자에 좀뭐잘잘 못써도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하죠. 비뚤비뚤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이다. 자, 이 천재를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죠 천재에 보게 되면 이게 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천재 아까는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이 재가 뭔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재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구비를 못하면 정말로 곤란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허구 속에서 자꾸 맴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하늘에 천재를 지내러 가야 될 사람이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천재를 지내가, 지내가 되겠나? 그거는 완전히 자격불량이다 제품 불량이다. 그치? 자격요건이 안 되고 제품 불량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천도재와 이게또 이상한 천도를 말르라는 것을 더 적어놨어요. 그렇지요? 그년 책을 듣지 못하는 이 자를 쓰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안 해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마이크 잘안되나 맞느냐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뭐, 그랬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낮에는 우리 천, 에? 낮에는 천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은 먼저 여기에 이런 제자가 있고 이런 제자가 있다. 그죠?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먼저 앞에 거는 접어두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접어두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뭐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지 틀기틀는지 구별을 못하면 정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죄와 죄를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풀고 이 사전적 의미로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내려왔는지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올바로 쓰고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 자꾸 지금 과학이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호도 호도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허구석에서 허구석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이 천도제라고 우리가 자꾸 주장할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 아닌 이 천도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우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도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어들이, 한글들이 정말로 뛰어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는 상형문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형문자의 말을 그대로 우리는 읽는 방법 그대로, 발음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이 위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닿는 말은 한글이에요. 내가 이름 이상한 소리 했다고 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언어들이 말과 행동과 손이 동시에 갈수 있는 말은 딱 한글밖에 없어요. 하,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것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제 천만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거다 한글. 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뭐고 동시 통역할 때, 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쓸때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 컴퓨터 자판을 칠 수가 없죠. 어떤 말이든. 단 유일하게 한글만 막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 연습을 할때 타이프를 칠수 있는 그런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뛰어난 말이고 그 다음에 한글은 뜻과 말이 동시에 발음으로 이어진 똑같은 의미와 뜻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말이다. 그래야만 이 우리 하늘에서 또 들을 수 있겠지? 하늘님 찾으면 뭐하늘님못 듣는데 그러니까 말과 뜻과 이런 행동이 발음이 똑같은 말은 한글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말로 해야 되겠노? 하늘이 닿는 말을 해야 돼. 결국은 한글을 해야 된다. 나중에 보세요. 세월이 저 흐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만은 이 한글인 이 존재가 아주 뛰어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뭐 바깥자가 맞느냐 안자가 맞느냐 이렇게 막 한다 이거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근을 우리는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 재개할 제다 그제 재개가 뭘까 여러분 <웃음> 일어서는, <웃음> 일어서는 <웃음> 거 발버둥 하는 거그 재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제사 지낼 때 많이 할때 모욕 재개할 때 쓰는 제예요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기할 죄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그 측면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갖다 붙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는? 벚공양할 죄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제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뭐뭐큰 행사할 때는 모욕 제기한다 했잖아요. 그치? 모욕 제기 그러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기예요 제자예요. 그럼 밑에 제자는 뭘까?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제사 제자다. 제사를 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자 제기할 제자인데 이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한 하는 말이고 이거는 제사제대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하게 되면 어느 말이 맞겠노? 천도는 빼 뺏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천도, 천도를 뭔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천도야? 아니겠지? 그러면 천도라는 것은 천도하는 제사 말이 되나? 말이 되지.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흘러온 가정에서 이것을 자꾸 쓰다 보니까 사전이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자꾸 그대로 쓰다 보게 되면 사전도 막 따라와요. 그렇게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의미를.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천도제다, 그제 이 천자는 뭘까? 천갈 천가, 이거면 천갈천자예요, 그제 법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면밀히 한 따지면 한자 원을 우리는 합니다. 청갈 천자에다가 법도에다가 모욕 제기할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이게 우리 우리가 우리이야기알고 있는 이 천도제 맞을까? 우리 천도제라면 어떻게 하야 천도제를 하게 되면 항상 대상이 있었다. 그죠이 대상이 누굴까? 조상이 아니고 망자라는 거다. 천도자는 망자가 필요해 천도를 모든 사람이 한목에 천도시키는 게 이런 방법은 없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항상 천도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 망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이런 천도제 개념이다. 그치? 그런데 천도제는 항상 망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천도한다는 것은 이는 우리가 산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미가자 이것을 우리가 천갈천자의 법도에 우리가 이죄를 서게 되게 되면 만일 이것이 막 법공향할 우리 뭐 불공이라고 하내 보자. 그러면 이도이 이 도라는 것은 우리 법도잖아. 이제 망자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청거하는, 에? 만일 불공이라고 해보자, 말을 막 갖다 붙여갖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망자가 부처님이 되도록, 어? 부처님이 되는 법의 경지에 가도록 우리가 이거 불공이 된다고 뭐 답이 있겠나? 이거는 논리상으로 답이 없는 거야. 부처님인데 잘 보이도록? 이 법도인데, 부처님 이게 없는데, 이게 부처님이 경지의 법이 돼 말이야. 그게 천도하는 거잖아. 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지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이것을 인도하고 천고하는 천도하는 이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우리가 죽은 망자들을 이게 저게 어, 부처님 경지에 부처님 세계에 우리가 천도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 논리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천도제를 해가지고 천도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복주고, 명주고, 복주고, 명주고, 뭐, 운주고 하는 것이 천도제라고 착각해 본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지금, 얼마나 뭔가, 문제 잘못됐나. 여러분, 죄진로 가면, 그러면 천재 지내는데, 여러분들, 복주고, 운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저, 지금 천재 지내로 갈까? 그런 생각으로 갈까요? 이게, 정신 차려야 지금. 아, 우리 천재지낸다는 사람이 천도제 생각해 갖고 복주고 운복고 이거 받기 위해서 천재를 지낸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아니 만나요, 가만히 있어요, 뭐 듣기만 듣고. 그래서 천국할 천자의 법토는가 벚계의벚계로 그러니까 망자를 법계로 천도하는데 이 제자가 애매한 거야. 이 모욕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불공이라고 하면 안 돼. 불공 들이가지고 이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이 죽은 망자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우리 논리상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 천도는 먹고, 이 천도는 자는 먹고,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서게 되게 되면 이 법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 제사를 모시는 거야. 그거는 말이 조금 되지? 아, 말이 되나 안 되나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인간이 제사를 지내갖고, 아, 망자가 좋은데 갈수 있는 이 능력은 아무도 없다. 누가 그 능력을 갖고 있겠노?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간단하게 해야 이 뒤에가 이해가 될 거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천도을 먹고, 이건 옮기다. 그제? 도업도자다 그럼, 천도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무학대사, 무학대사 맞나요? 이승기인데 가갖고, 무학대사가 저쪽에 어떻게, 도업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 너다도 없이 도업을 와, 옮기는데 제사지내노 이렇게, 낸데, 물으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물어볼래? 어떻게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이기시 실질적으로 이기시 맞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이 살수 있는 영역에서 이 망자가 갈수 있는 세계로 이렇게 옮겨주는, 잘 옮겨가라고 이상 없이 옮겨가라고 우리는 빌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천도예요. 이 천도에 보게 되겠도 이게 뭐냐면 이게 성이에요, 성. 그죠? 도읍에는 성이잖아. 그러면 이 성이 어떤 성이냐, 망자의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망자 세계로 옮겨, 잘 옮겨가라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 그럼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막 천도제가 어떻고 이런 말 자꾸 해버리면 정말로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 천재진도로 간다는 사람이 철은 아는데 철은 아는데 체를 모른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한달 조금 남았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체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이 죄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모욕재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 뭐예요? 아 증거할 첫자 법, 도 그러면 나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이 원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천도제예요. 그래서 이 망자 천, 진짜 천도제를 하기 이전에 이 천도를 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행사예요. 무슨 뜻인지 얘기죠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내 능력이 자 망절을 천도를 시키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그러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이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겠노 인간이. 자 그래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하니 이 법도의 힘을 내인데,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야. 이 위력을 내인데, 좀 남겨주라는 거다. 남겨주라는 거. 뭐든지 이제 그러면 천도제 할 때는 어떻게? 이 천도제를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거부터. 천도제 하기 이전에, 천도를 하는 사람, 천도를 집행하는 사람, 천도를 우리는 집전하는 사람인데, 그 위력과 능력을 부여을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의 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영혼이 맑고 맑지도 않고 깨끗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망자를 어떻게 천도를 이겠나 그렇죠. 아 맞나요, 맞나요? 자, 이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 천도제를 하는 거요? 그러면. 이거는, 우, 우에 거는, 어떻게, 이 망자의 천도제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고, 부처님이, 그 뭐고, 어, 무당이 되고, 선임이 되고, 뭐, 모든 이 종교인들이 이 천도제를 행하기 이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천도를 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 천도제 식전 행사예요, 식전. 미리 하는거예요. 미리. 이것이 천도제고. 그 다음에 하는 천도제는 이 천도제라는 거다. 망자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인간세계에서 인간세계에서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쪽 세계로 어? 아무 지장없이 이쪽 세계로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제사라는 거다. 자 여기서 제사를 지르는 거 여러분들이 음, 어, 제사를 먼저,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사못 뭐 때문에 지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갖고 많이 먹고 가라고 제사 지내나? 예? 아, 제사,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 뭐.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굶주리 시으면그 많은 것을 다먹고 있겠노?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뱉어지쁘지. 제사상이 이만한데, 그 어디 다먹냐 자 그래서 이 제사의 근본을 다음에 제사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제사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묵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는 제사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 죽은 귀신들 인연이 되는 귀신들인데 지어진 얻어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얻어먹을 거잖아. 그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망자의 빚이에요. 망자의 빚과 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빚진 귀신들인데 대접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를 지르면 할아버지가 지어진 빚과 짐을 털기 위해서 후손들이 이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단지 할아버지가 무슨 그 배가 커가지고 그 엄청난 상을 갖다가 다 먹어 가겠노. 그 말이 되겠나?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은 어떻게 해요? 망자가, 조상이, 조상이 지어진 우리가 빚, 그렇게 귀신 인연들인데 진 빚을 갖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을 차리는 거예요. 온갖 상을 다 차리잖아. 할아버지가 그, 그안해보어요 이만한, 아무리 작아도 이만한 상을 차리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거 다 묶겠노? 할아버지가 막, 그, 하면, 일, 한해 지나게 되면 살이 이만큼 찌가꼬어 가도 못하고, 접자안아 푸지.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천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 제사로 대접해가지고, 하, 할아버지가 묶고 간다,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진 빚값, 이슬 귀신 인연들인데 인연으로 엮여져 있는 빚진 빚값을 이 대접함으로서 그 빚을 갖기 위해서 제사를 모셔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먹고 가라는 소리 아이지 자,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해가지고 내가 이 망자를 오늘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죠? 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 너너 너 바로 그래 <웃음> 아무 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망자는 인간 세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망자를 어떻게 한다 이런 힘이 없다 단지 무당들은 어떻게 신의 힘을 빌려갖고 신인데 끄지라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 항상 빌잖아 좀잘 돼갖고 가라고 그제 인간은 이 귀신들을 갖다가 내치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거아 혼자서 무슨 힘이 있어 갖고 하겠나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아 이제 그, 자 여기서 내 힘을 윌리을를 받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기 위한 식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것인가 는 조금 있다 다시 설명해요자이 천도제는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 세상에 인연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 할아버지가 인연의 끈을 함부로 못 끊잖아. 그치? 안 끊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왜 만수, 천수를 누린 할아버지는 쉽게 천도가 되고, 길에서 사고를 죽든지, 자살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천도가 잘안 되겠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 재진하고 이래가면 안 되겠지? 왜, 왜 그렇게 했나? 말안 되지? 아, 천수를, 천수를 누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인연의 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를 간다고 계속 입으로 내, 내받고 있어요. 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죽기는 싫지만은 죽기는 두렵지만은 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쪽 나이가 되게 되면 나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야.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로서 죽을분 사람들, 자살로서 죽을분 사람은 천수를 못 누리고 가는 거야. 천수를 못 누렸으니까 어떻게? 이 용어는 어떻게 되겠나 몸은 없어지는데 몸은 없어지는데 영혼은 어떻게 해? 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영혼은 왜 내가 벌써 이 영혼은 내가 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뭐 뭐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살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고로서 죽은 사람들 어릴 때 원안에 사여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자살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야기시키. 이런 귀신들이 꼭 문제를 야기시키지. 천수를 누린 사람은 조금만 그러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천도지 할 필요도 없어요. 천도지 왜 하긴 해. 천수를 누린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식으로서 해결한, 음. 자식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남겨주기 위해서 뭐 49제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이렇지만 은제지조 천수로 누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필요 없어요 쟤도 필요 없고 자사 안지내주도돼 그냥 가 어지간하면 다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죽고 생각을 해봐 내가 뭘한데 몸만 없을 뿐이지 영혼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은 지금 없어지도 어떻게 이거는 지금 인간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타사람도 마찬가지 원해에 빨리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가르해도안 가는 거야 그런데 가르해도 쫓아낼 수도 없는 누가 쫓아내겠나 보이지도 않은 사람을 보이지도 않은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겠나 그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제사 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난내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많은 제사에는 이 많은 상을 차리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자꾸 할아버지가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먹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인연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인연이 돼 가지고 여기에 빚이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도 예를 들어봐 할아버지도 밖에 가 있으면 자식들이 제사 안 지내주고는 배가 좀 고플 거 아니야. 그죠? 인간 세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배고프면 어떻게 다른 집에 잔치한다 하면 따라서 갈 거잖아. 그거 얻어보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빚진지 빚받으러 옥가이가 또 얻어므로 못 갔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영혼이라는 인간의 영혼이나 이 귀신의 영혼이나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만일 어떤 무당이 되든 어떤 선임이 되든 죄를한 정말로 죄를이 망자 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 귀신들이 오게 될 거예요. 오게 되는데 처음도 안 온다. 안 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만수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린 이 조상들은 거의 없어. 그갑부가 없어. 문제 일으키고, 괴롭히고, 뭐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문제 아들이다. 그게 문제 아들. 그치? 문제 알아가 아니고, 문제 귀신들이다. 문제 귀신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사상을 이렇게 차,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상은 망자끼 아니다 이제 망자도 뭐 같이 먹고 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내가 빚갚기 위해서 이 많은 상을 차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많이 제사가, 할아버지 혼자서 먹는다 하면, 한해한해 한해 가게 되면 살이 자꾸 찌갖고 가도 오도 못한다 이거 문는다고생각한다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 이 천도제는 위에 있는 이 천도제는 천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천도제 하기 이전에 그 원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도제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 진짜 천도제는 망자를 위해서 행하는 천도제는 이 밑에 천도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꼭 알아야 돼. 절대 혼돈되면 안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천도제 할 때는 이 천도제를 실질적으로 써야 돼. 나중에 저게 우리가 빚, 빚값으로 오는 세상에 이 천도를 적어놨으니 사람은 저게 또 멍청한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할 때는 이 천도제고 이 위에 있는 천도제는 절대 망자가 가는 천도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이 천도제들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도제를 한 해보자. 천도제를 한다고 가정하 해보자. 천도제는 그래서 우리는 상을 차리잖아 제사를 상을 차리는 목적은 어떻게 우리 망자들이 먹고 가라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죠 조상들이 먹고 가라고 지내는 것이지 그거 뭐고 이거 우리 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근본적으로 목적은 자 그러면 이 천도제를 으이?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것을 먼저 알고 합시다 자,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천도제가 복주고 명주고 하라 명주고 복주고 <웃음> 운주고 이런 거하라 이게 천도제가 아니다. 천도제는 절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 속에는 분명히 망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천도제 이전에는 이 천도제를 쓴다고 그랬다, 그제? 이거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천도를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우리는 이 수련사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행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다. 행사를 집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이 행사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향사람은 이것을 대신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 이 천도제와 이 천도제가 항상 천도제 할 때는 따라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상에는 무엇이 올라가겠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상이고 그지? 여기도 상이 있고 여기도 상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말할 겸 뭐든지 하게 되면 이 전방을 잘찾아야 되잖아. 내가 뭐 수리를 하던 공량을 하던 봉양을 하던, 자주한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든 많든 간단한 상관없이 우리 하는데 우리가 어, 절이라고 하나 보자. 절 그지? 교회는 뭐 이런거 잘 안하니까 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상을 차리는데 이 상에는 이 상과 이 상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 그렇게 부처님 올리는 상하고 이거는 망자가 있는 사람이 여기는, 여기는 부처님 상이고 여기는 망자상이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다 어, 사과도 똑같이 있을 거잖아. 사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차이 날까? 그런 말, 결정적인 거. 아, 이것도 모르고 우리 지금 제사를 지냈다, 는 말이가? 이것도 모르고 천도제 한다, 말이가? 아, 그것도 모르고 그거 먹 음식 만들었다,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 모른다 소리가 너무 돼. 모른다 소리하면 안 되지. 자, 이 상과 이 상의 차이점은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었지만 은 지금은 아니다는 거지 그럼 제사상은 어떻게? 이 망자가 먹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상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얀 살밥도 올라가고 나물도 올라가고 고기도 올라가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기 먹고 가고 고기 어디 놔놓고 일할 거야? 자 그래서 천도제를 하기 이전에 천도제를 하기 이 전에 이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자 모욕제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뭔가 마음을 닫아듬고 나는 어떻게? 이 부처님의 법도에 벗개로 갈수 있도록, 어, 갈수 있는 능력을, 응,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내리십시오. 하는 것이 천도제라. 아그 망조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무슨 망조인데 보내겠노? 사람이 망조를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력을 대신 받아갖고, 증거를, 우리 그래서 이런 걸 일하게 되면 증거해준다, 이라잖아. 그래서 이 청구를 받아, 내가 받는 거야. 법계의 힘을 내가 청구를 받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 천도제를 하는 거야. 망자를 어떻게 망자를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거야. 자, 이 상은 우리는 어떻게 빛을 갖기 위해서 살인창이라고 그런 거야. 자, 빛을 갖고 살인창이 찾아났으니까 어? 이 망자가 진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장차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망자를 이 벗개로, 그죠? 이 벗개로 보내는 거야. 자, 이것이 뭘까? 자, 이거는 뭐, 그거, 인간세계도 있고, 저 영혼세계도 있고, 우리는 귀신세계도 있는, 이건 삼생을 상계를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은 어떻게? 이 상은 어떻게 되겠나? 이 상은 응? 음? 1개다. 인간이 상을 차리니까. 인간일때 먹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는 어떨까? 이게는 이두 개의 개다. 그러면 별한개해 놓은 게별한개 하고 별두개 하고 별세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개가 다르다는 거다. 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기서 사용되는 천도는 어떻게 이스, 이스, 이것이 도, 도업지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갈수 있는 세계다 는 거다. 알겠지? 이것이 영원히 갈수 있는 새로운 세계예요. 이 세계를 우리는 보낼 수 있도록 어, 옮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는 데는 우유곡질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 벌떼들이 빚진 벌떼들이 막 빚받으러 오면 못 가잖아. 그쵸? 내가 이렇게 가려 하는데 어, 빚내나라고고막잡땡기면 어떻게 되겠노? 못 간다 이 말이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빚을 다 갚는 거야. 죄를할때 갖고 가는 거예요. 받고 갖고 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자. 이별이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별을 풀어야 되겠지. 이 별의 신비 이것이 세계라는 거다. 이 영원히 갈수 있는 세계요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 자 영원히 갈수 있는 세계. 그거는 우리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 배웠다. 아이씨. 우리 인간의 그 윤회세계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윤회세계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세계가 아니라 천복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잖아. 이 귀신세계도 복잡하지만은 귀신세계도 복잡하지만은 이 세계의 이것이 인간이 인간의 윤회 윤회 사상이나 윤회 세계는 영혼의 윤회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윤회 세계라는 거다. 이 윤회 사상이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난다는 목적을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죽는다고 그랬죠, 그지?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했을까이 망자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가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자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나? 망자를 이 세계로 이 세계로 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망자를.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거다. 맞는 얘기지? 거기서 천공세계 가는 게 아니고요? 아, 가천세계 천도 아니고요? 아, 그거는 나중에 안에. 그거는 안에 있는데 49재나 천도재나 모양새는 똑같은 건데 자, 지간이 천도재는 이, 천도제는 이 여기에 귀신세계와 붙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심판. 심판도 아니고 아주까지이 귀신세계의 심판도 완벽하게 받지 못한 상태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먼 길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치? 먼 길을 가는데 여기에 빚진 귀신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치? 빚진 귀신이, 어, 귀신이, 귀신이 사람에서 진비으로 인해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사람에서 진빚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거 자기 업장으로로진 빛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우리는 유행이 우리는 세 가지 유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망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빛을 갖고 있다 했다 여러분 다 배운 거야 무슨 빛? 아다 배웠잖아 아 밤낮 주회를 해놔 놓고 그것도 아주까지헤헤 웃고 있어 아이 사십 49가지 재업, 64가지 업보, 81가지 이 인가가 세 가지 유형의 빛을 여기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인데도 붙들려 있는 것이 있고, 인간, 응? 내가 인간인데 엇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비선 어떻게 되겠노? 이 망자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나의 가족이라고 해보자. 나의 가족이고 이것은 남이라고 하게 되면 남이 인간되어 있는 인연의 이 사람인데 빚을 받을 수 있는 귀신들이 여기 있겠지 여기 나의 가족들인데 있는 귀신들은 따로 있겠지 이것들이 붙잡는 거라 이 말이야 자이 사람인데 내가 못 갚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인데 빈, 빈 짓을 치고 죽은 거야 죽어보면 이 사람을 못봤잖아 그럼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인데 빚받을 수 있는 귀신들이 달라붙어보는 거야 이 응? 그래서 이 가다가 우유곡절이 심한 거야 그래서 이런 귀신세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휘둘려 갖고 그래서 내림줄 이런 것을 잘하면 이게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선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이것을 통하는 데는 무슨 것을 타고 간대요? 쪽배. 우리는 쪽배 타고 간다 했잖아. 쫙 해서 쫙 하는데, 어떻게? 가다가 저서 착 가게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고 갈대밭에 쳐박기 보는 거야. 가다가. 그럼 갈대밭에서 내려갖고 허우크거리면 어디 가겠노? 가도 오도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붙들인 것을 막기 위해서, 그치? 이거 어둠물 동안에는 이제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통하는 과거야요 자,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 이 천도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이 성, 이 영혼의 성에서 이 영혼의 성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도잖아. 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인데, 이 귀신들인데 어떻게? 빚을 갚아주는 것이 이 천도자라는 거다 제사를.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든 너무나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야. 유기수 이 천도자 하는데 내게 복주고 운주고 어그해 줄게 어디있나 이게. 그래서 이 기복이 기복 기복 실행이 잘못됐다는 거야. 종교가 기복 실행이 잘못된 게 이거는 막 순수하게 천도제는 사9구제든 천도제든 순수하게 어떻게 이 망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망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 천천하로갈때내 복주소 운주소 하러 가그거가서천재할 거야. 그 행사 내용 중에 음. 백들 오셨을 때 하는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음. 오늘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불러주는 그건 왜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내 문을 천문이니까 내갈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인지가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나에게 내리는 것이 이 소지를 담는 것이지. 운주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무슨 복이 있겠노? 하늘에 뭐가 운이 있겠노? 내가, 내가 쉽게 갈수 운이라는 것은 바뀐다고 그랬잖아. 운세라는 건 바뀌기 때문에.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복을 받는 거야, 그지? 네. 쉽게 가고 돈도 잘 벌고 즐겁게 갈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내리는 거야, 지혜를. 그 강으로 뭐 돈을 주고 거야. 제한 받고 돈을 주고 어? 없는 그 직장이 뭐 홀로또 날라 올리고 돈 없는데 돈이 막열이막 막 떨어질 거야. 로또 같은 거 기다린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자꾸 안 되는 논리를 깨 맞추다 보니까 또안 되고 또안 되고 그렇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른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자 모든 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천도죄를 하는 거야. 대신 누구 하나가 대신해서 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대신하는 거야. 나에게 힘을 부어줄 사람을 이 하는 팀에 듬면너로 오잖아. 그지? 한 사람이 대신해서 하든, 전부 다 가서 하든, 전부 다 가면 좋겠지만, 은 행사하는데 전부 다 가수가 어디에나, 한 사람만 가서 대신 하고 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망자를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기는 거야, 옮겨주는 거야. 그럼 맞잖아. 이 세계에서, 어?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이 세계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천도잖아. 이걸뭐 어떻게, 내가 뭐 법계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모욕 제이해고 오잖아, 말이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면 우리가 이제 꼬약한 것이 생기겠지 자 이제 49제가 맞느냐 우리는 뭐 천도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긴다 이거는 또 복잡하니까 우리는 다음에 또 제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천도제를 우리는 완벽하게 푸는데 왜 이런 구조를 해, 해야만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거아요그 그렇죠? 천도제는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 되면, 뭐, 절이 되든, 우리가 뭐, 무당이 되든, 이런 데 보게 되면, 꼭 무조건 천도제 갖고 복주고 운주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아니더라도 복이 우한 같은 거는 조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던 어떻게 우한을 없앤다고요? 본인이 모건 조상이 쓰지고뭐 안전이 있는 것이 뭐 천도제를 위해서 그런 우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참, 음,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행은 바라지 말자. 마음은 편할 수도 있다잉. 천도제를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 우리 조상이 갈게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렇게 그영과의 영가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지금부터 풀줄왜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거야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쪽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다 이말이야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까지 오게 되면 수월하다. 이까지 오면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음?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간세계에서 이거는 귀신세계다. 그치? 자, 얘기를 넘어오지 못했는데 이 세계를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럼 이 귀신인 데는 이것이 망자 세계가 있고, 이것이 천궁 세계가 있고, 이것이 하궁 세계가 있고, 구천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사계의 온기론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사십 구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십 구제는 망자 세계에서 사십 구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기가 여기까지는 잘, 응? 어? 여기까지는 잘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나는 심판에 의해서 어디로 정해지게 되면 갈 길을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자 세계에서 잣문해갖고 이렇게 하궁세계로 가게 되게 되면 하궁세계는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다. 하궁세계는 지옥으로 가는 길목이다. 리로가보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다 아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천부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예. 여기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도자라는 거다. 천도자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 거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차이점이요. 저기 저기서 있다는 것을. 그거는 다음에 49제 할때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십구제가 아니라 망자풀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 다리를 쪽배를 타고 이 다리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망자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 갖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망자풀이는 인현 재경으로 한다 그제 이는 제경에는 아까 49가지 제업 64가지 업보, 81가지 인가가 있는데, 이 망자는, 망자의 생일은 뭘까? 망일로 푸는 거야. 이? 망자의 생일은 망일로 풀게 되는, 이것을 망자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49시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야. 이? 바로, 이거, 49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망자를 풀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은 49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망자 풀이에요. 그렇게 망자는 어떻게, 해? 망일이 어떻게 해? 생일이에요. 귀신의 생일이라는 거다. 네. 우리가 인간의 생일을 가지고 우리가 풀잖아. 그지 인간은 인간의 생일로 풀지만은, 망자는 망자의 생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49제는 어떻게? 해? 그냥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죄를 했을 때, 돌아가시고 난뒤 제를 했을 때야내 인연이 되는 자식들인데 자꾸 나타나 가지고 내가 못 갔다고 자꾸 알려주고 있을 때 이때 사십구제 하는 거예요 거기 사십구제를 계속하고 천도제를 계속 하는게 아니고 안 나타나면 그것을 끝난 거야 망자풀이로서 끝난 거야 이것을 뭐 일곱 분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칠칠7 4 9 일곱 가지 지을 푸는 거예요 7가지 체험, 8가지 개인이대, 망자에게 돌아온 것 이거는 총 49가지지만 은 망자인데 돌아오는 7가지 체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망자인데 돌아오는 8가지 업보가 있고 9가지 인가가 이것을 푸는 것이 망자풀이에요. 망자풀이는 단한 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그 문으로 끝나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는 k t e 사고 일사천리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자꾸 그런 현상을 보여줄 때 이때 사십구제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십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십구제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십구제를 했는데도 또못가거게 그러면 어디가 있겠노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사십구제 해갖고 안 되고 이때는 천도제를 해야 되는 거예 이때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49제, 그러면 49제 하고, 지, 지켜보고 나서. 49제 하고 나면 안 그래도 못 가고 남아 있을 때는 그다음이 어쩔 수 없이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건는 정말로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천도제는 그러면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사자들이 망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망자풀이지만 은 사람이 죽기 전에 스스로 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이것이 바로 예수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노? 예수제는 어떻게? 내 생일로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이 망자를 조상들이, 자식들이 풀어줘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생일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다 풀고 가기 위해. 그럼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 이거 필요없는 거야. 필요 없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 자꾸 어느 시점이 지나도 자꾸 꿈속에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사십구제 하는거예요 이것도 필요없어 뭐 지금 바쁜데 조상치고 난는데 누구말도 조상친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사십구제를 하노 네내 보고 또 이상한 소리 할까 아 이제 자 우리는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쁜 사정에, 자식들도 한명 밖에 없고, 뭐 이랬는데, 누가 이게 망자풀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 예수제 해갖고, 예수제도 지금 가서 뭐안고 지금 예수제 하는 거는, 엄마 응, 응, 일부분에서 하는 건 그건 예수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장난이고. 예수제는 설명은 다음에 할게요. 자, 이거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 이 망자풀이와 사십구제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제라는 거 그게 사람은 수백 명만 하 놓고 예수제 한대 해가지고 그거 하면 그게 예수제가 그거는 예수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뒤에 망자풀이를 하는 거예요. 망자의 사십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나 다니까 살아 있을 때를 어떻게 해? 내가 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했다면 이거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떻게, 조상만 치고, 묘가 있으면 사모제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럼 다 정리해 푸는 거예요. 49제가 필요 없다. 그래, 하고. 그런데, 우리 꿈속에 자식인데 꿈속에 자꾸 나타나고 이럴 때는 49제를 해갖고 제업을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천도제하고 49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49제는 인연 제경으로 푸는 거지. 그지 천도제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운옥경 갖고 푸는 거예요. 왜구운옥경 갖고 풀까? 이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이 지옥세계에 있을 때는 내가 지어진 제 몫이 아니라 다른 귀신인데 얽혀서 붙들려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갖고 파산했 기신이 파산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지어진 제옥경 갖고 풀면 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구원 옥경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원 옥경 갖고 풀게. 구원 옥경도 이런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지옥경. 내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에 나를 데리고 갈라하려고 하는 지옥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십네 가지 지옥이 있다 그 이제. 그 지옥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악은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악심으로 들어갖고 다른 귀신들이 악심을 해가지고, 나를 붙들어 마갖고, 못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재악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여기서 탈피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뭘?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하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봉양경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봉양경이 있대. 그러면 우리는 천재 봉양경이라는 것을 뭘까? 우리 천재 봉양경이라고 했잖아, 어저께. 아까지. 천재 봉양경은 어떻게 천재를 지냈는데 내를 붙들고 모는 사람인데 내가 처음부터 갚는 거야 미리 미리 갚는 거야 내 붙들지 말라고 여기 잡동사이다 있으면 내가 이제 밥을 한개 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준하그거밥 뭐 먹는 동안에 나는 싹 갚는 거야 그래서 천재 봉양경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미리 어떻게 베푸는 경이에요 천재는 천재고, 이복량경이 그렇게 천재와 복량경이 합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문을 열어놓으면 길이 저래 있는데, 옆에서 막볼 때까지 있으면 내가 못 가잖아. 아무리 문이 열리는데, 문까지 가야 뭐 문을 나갈 수 있는데, 문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베푸는 거야. 이것서복냥기 그래서 천재 복량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게 되면, 이게 보게 되면, 천재 봉양경이잖아. 근데 큰 거는 우리는 문을 열어갖고 문을 여는데, 이 봉양을 하지 않으면 뒤에는 어떻게? 그 방풍경, 기인경, 이런 게이단 말이야. 따라서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문은 열었다 하더라도, 여기 뒤에 방풍경과 기인경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봉양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아 내가 와이 를좀 시야 안내를 할 거잖아 그쵸 귀를 가르켜 줄 거잖아 그런 맨 입으로 싹닦고 이제 어, 우리가 생말 우리가 인간 살이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대기이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다고 가르켜 주겠나 안 그렇게 주겠지 내가 이, 그이 강의 하다가 어떻게 공부 도 한통 안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면 내가 가르켜 주고 싶겠나 안 가르켜 주겠나 아, 그 당연한 거지, 겠지 그거는 마찬가지라이 말이야. 내가 미리 봉사를 해놔놓고, 내가 한좀더 차, 이 말이야. 차면 나는 어떻게 열린 문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일사천리로. 이것이 천재 봉양경이에요. 죄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야, 논리적으로 풀어가야지. 뭐한 개나 눠놓고뭐 참다 복주고 운주고, 뭐 대부고, 뭐 대부분 자기나 받아먹으면 되지. 자기도 못 받아먹는데 남이 어떻게 받아먹겠나?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제를 해갖고 이 죄를 틀고 나면 이 49제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 내 죽기 전에 예수제를 해갖고 탁 틀고 자식들인데 십구제도 하지 말아야 돼.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한번 지냈으니까 지켜봐야지. 응? 제사는 지켜봐야지. 제사 지내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왜? 할아버지가 묻는 게 아니라 했잖아. 죽은 망자가 묻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열심히 지내줘. 그리고 명절 따라 명절은, 이는 제사도 아니기 때문에 명절은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명절에는 이거 맛있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감사로 절 한번 착 하고, 조상들인데 감사하다고 하고,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야, 우리 우리, 우리 자손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갖고 행복하게 잘 먹고 아웅다웅 잘 먹고 잘 살구나 고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명절 때는 이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지내잖아. 아침에. 아침에는 어떻게 인사하는 거야. 우리주추수감사절에 마찬가지다. 낮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죽기 전에 내 예수제를 해갖고 이 제업을 다 들고 자식들에게는 이 49제에 대한 부담을 틀어줘야 돼이 올바른 그 49제가 아니다 이말이야 그럼 예수제 안한 사람은 자식들이 이 예수제를 해줘 좀 가게 못 가고 붙들어 있으면 아 죽은 조상이 우리 집에 붙들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노 좋은 일이 많겠나 작겠나 절 없다. 이 자, 살아 있을 때 부모는 죽었어도 똑같은 행동을 절대 안 한다.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죽은 조상이 인간의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좋은 대로 보내 부야 되는 천도란 것은 좋은 대로 보내 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좋은 대로 보내 뿌게 되면 어떻게 이 보려퍼가 저 용원의 세에 갚고 나면 조상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뒤에는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지내줄 필요. 그래서 그때 제사들 안 지내줘도 관계 없잖아. 다 갚었는데. 가기 전에가 문제라서 그렇지. 갚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에는 이 예수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보자. 이 죄는 무슨 죄? 알아야 된다. 재개할 채. 어떤 재개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는 다스리는 재개할 채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채다. 뭔가 이거 뭐 제사지내는거 아니고. 이? 자, 여기 밑에 채는 어떻게? 망자들이 어떻게? 망자들을 위해서 지내는 채다. 그러니까 망자도 있고 지신도 있고, 그렇지? 이런 게다 있는 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는 천도제를 하기 위해서 수련사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우리의 포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를 하는데 위력을 달라고. 자, 예를 들면 귀신을 다루겠데 귀신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허리멍텅하게 해갖고 귀신에 답 치입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게 사람이 제사, 남 제사 지내지다가 처음부터 빙의됐버린 거지. 그래서 그 위력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법이 예인제 청거하는 거야. 그렇게 부처님 법이 청거하든지, 하느님의 법이 청거하든지 이런 위력을 갖고 내가 집전을 하는 거야 행사를. 행사를 하게 되면 망자는 어떻게? 해? 우리는 천도제는 망자를 하는 거잖아, 그죠? 망자를 어떻게 해? 여기서 열로 옮기는 제사를 우리는 망자 천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저번에 빚카으로 했는데 천도제 요렇게딱 적어놓았으니까 야, 제 또라이 같은 게 적어도 한개못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글자라면 좀잘못 적으니까 내가 한자 공부를 한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말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이렇게 틀린 말을 내가 적어놓은 것은 아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천도제는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바기듯이 기도도 바뀌었듯이 잘못된 걸 갖다가 하오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다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잘못된 것을 우리는 세뇌시키갖고 문제를 처음 다 야기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되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재가 우리가 한달한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닦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죄를 지내기실 때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가서 어태게 가서 목게 때배기 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천간이 하고 이 체를 모시러 가는 거야. 그래야 뭐 부처님의 원력이 있든지 하느님의 원력이 있든지 있겠지. 그럼 쟤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쟤서 천재지으로 간다고 허리멍텅한짓 하면 큰 안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